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뭐 주택이나 상가주택, 동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대지당 2만원, 110일, 이래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보는 사이트인데, 관계자가 이걸 본다면, 좀 나름대로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세 보기를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평당 2만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일단은 지금 대지평수가 51평에 금평이 171평입니다. 그리고 세대 현황 자체는 나오지 않고 지도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오래된 3층 상가 주택처럼 보여요. 1층에 상가고 2층, 3층도 상가거나 아니면 뭐 주택일지 잘 모르겠는데 세대 현황 자체가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일단 뭐 3층 상가 옆에 보면 모텔이 있죠. 모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업지역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모텔이 들어가 있는 동네는 대부분 상업지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땅 자체는 상업지역 땅이 가장 비싸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 도로를 또몇 메다 접하고 있느냐, 그런 차이도 있고. 일단 재개발 보상금에 의해서는 상업지역 자체가 가장 뭐, 보상 자체는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멀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지금 아까 고그 상가, 예, 네, 1층 상가, 2층, 3층은 주택처럼 보이지만은 4층 같은 경우는 일부러 뭐, 덮어 씌워놨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4층도 주택일 수도 있겠네요 보시다시피 모텔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뭐 필요하다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검사동 2억4천 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뭐한 3m 채 안되는 그런 도로를 접하고 있는 뭐 주택 인데요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평당가는 741만원 매매가는 2억4천 입니다 그리고 세대 현황 자체 나오지 않고 대지평 수 32평 건평 35평 우가우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 안동입니다 매매 금액은 이억 5천 이고 상세보기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평당가는 890만원 이고 세대 현황 자세는 3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매매금액이 5천에 대출 5천만원 총 보증금 1100만원 그리고 월수익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85만원 그리고 수익률로 따지니까 뭐 5.4% 정도 나온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차한 대가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면 6m 도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부 상권은 또 어느정도 있어요 6m 도로 이지만 은뭐 그렇다면 뭐 사실 이런 금액은 나쁘지 않다 단지 평수가 좀 작을 뿐이죠 2 8평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필요했을 때는 뭐 철거를 하고 협소주택도 충분히 또지을 수도 있는 부분도 되니까 국도로를 물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효목동 255,500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뭐 매매 금액은 255,500이고 평당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34평의 연면적 이것도 또안 맞아요 1.6평 일단 뭐 세대 현황 나오지 않고 한가구로 나오고 있고 255,500으로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1m 정도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도로는 8m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1m 도로 예, 보시죠 차는 일단은 못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돼고차한 대가 들어가면은 뭐한 4m 정도 그것도 통상 우리가 재보면 뭐 2m에서 뭐 조금 왔다 갔다 그리긴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중대동 매매금액은 3억 1000만원 이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도로는 아 옆에 이 도로 자체가 땅이 돼지가 있어서 그렇고 3에 다 5m 정도 돼 보입니다 5m 정도 돼 보이는데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대지평수는 73평에 나머지는 뭐 거의 내역 자체는 안 나오고 주택 하나 나오고 마찬가지 매매금액 외에 크게 나오는 건 없고 매매가는 평당가는 423만원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동구 신암동 매매금액은 3억 2천인데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대지평수 도 마찬가지 나오지 않고, 뭐두 세대 두각으로 나오고, 매매금액 마찬가지, 외의 보증금이라뭐 따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지도상 확인을 해보면, 반대가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6m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한 4m 아닌가되돼 보이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4m를 접하고 있는 도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지속도나 지도나 이래서 보다 보면 은 눈에 익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자주도 보다니 보라 하시는 것도 자꾸 듣다 보니면 머리에 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느끼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익숙해져야 된다 그만큼 편안하게 지도도 봐야 되고 뭐 부동산 도 다녀 보셔야 되고 투자도 뭐 자주 해보면 좋겠지만 돈이 또 필요하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좀 많은데 한번을 투자해도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좀 투자를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촌동 인데요 동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렴한 매물들이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뭐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뭐큰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 혹여나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지도상 마찬가지 이쪽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이 주택이 아니었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어떤 지분이 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속동에 도 위치하고 있는 뭐 주택 인데요 뭐 지금 상가주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상가가 들어갈 게 있나 일단은 뭐 도로는 마찬가지 뭐3에다 도를 로 접하고 있고 일단 막힌 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과 도로냐 막힌 도로냐 이런 부분을 한번씩 얘기를 하는데 모든 도로는 뭐 임야든 농지든 통과도로를 물고 있는 것이 FM입니다. 아무래도 막힌 도로는 그 이상 크게 뭐 재개발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없고 농지나 임야나 마찬가지 특별하게 뭐 어떤 국책이 들어오지 않거나 대량 공장이 입점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는 것으로 일단 3억 6천에 상세 보기로 하게 되면 은 평당 945만원 대지평수 38평은 면적 45평 상가가 하나 있고 뭐 주택이 하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상가는 거의 뭐 창고 형태로 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이 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또 이렇게 상가가 있었으면 은 대출 부분에 플러스가 되죠 주택만 있는 것보다는 상가가 들어가 있는게 대출 뭐 어떤 발생시키는데 조금 플러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규제가 해제되고 또 대출 마찬가지 완화가 되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가 정책 자체가 수시로 막 바뀌는데 그게 휘둘려 서는 또안 된다 뭐 예전에도 한번 영상 올려 드리지 만 매매 금액 945 만원에 그게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입석동 인데요 동구 같은 경우는 2억대 3억대가 좀 많네요 특히 3억대가 좀 많이 보이는데 어 일단 보시다시피 도로는 괜찮습니다 도로는 8m 정도 접하고 있는 도로처럼 확인이 되고요.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이 되면 대지평수 40평의 연면적이거 마찬가지 에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두 가구 주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대출금이나 아니면 세대 현황 자체는 안 나오고 있고 매매 금액은 3 6 0 0 0입니다 다음 도동입니다. 도동 마찬가지 보게 되면 아유 도로 상황은 좋습니다. 동구가 차라리 도로 상황은 더 좋네요. 매매금액 36,500인데,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평당가는 또 나오지 않는 거 보아에 대지평수가 또안 나오네요. 아, 이참 어플 뭐 사이트 이거 문제네. 일단 매매금액 36,500의 세대 현황이나 보증금 뭐 내용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따로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도로 상황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방촌동인데요. 방촌동 마찬가지 안에 있는 속집이죠. 그냥 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대지평수,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4 6평 연면적 48평, 그리고 뭐 현황 자체는 안 나오고 3억 7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신천동, 신천동 같은 경우 뭐한 4m 정도 도를 로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 마찬가지 대지평수가 또 없네요. 그렇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뭐 나오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대지평수도 안 나오고, 이거는 뭐 지도상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상가주택. 아, 여기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코너 도로라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죠. 지금 편의점과 그리고 8m 도로에 4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여기가 복개도로 개념에서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넓어 보이고 3억 9천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 돼지 42평에 연면적 47평. 그리고 뭐한 세대로 이루어지고 뭐 지상 2층으로 뭐 건축을 했다 상가 2개 주택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매매금 액9억 9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가는 936만원입니다.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맞은편이네요. 맞은편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1층 상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즉 그래도 뭐 우리가 평당가로 계산을 해보면 영 못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일단 도로 상황 자체가 좋죠. 일단 도로도 도로고 뭐 기본 또 어느정도 약간의 동네상 권이 형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씩 조금 생각 눈여겨봐야 될 것이 보통 마트가 들어온다 아니면 편의점이 들어온다 마트 같은 경우는 상권이 좋은데 아파트 대단지에 들어오는 게 맞고 이마트라든지 월마트라든지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지만 또 편의점 마찬가지 허가를 내 주는 데 있어서는 본사에서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이 돼야 편의점도 허가를 내줍니다.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상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 매매금액 대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차이는 다 있겠죠 3 9,900 이이면 거의 4억 인데 여기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제대로 된걸또 사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 차이는 다 틀립니다 뭐 그리고 아파트 고뭐상가고 간에 보면 나는 대출 받는 걸 싫어한다 그냥 있는 돈에서 뭘 구입하겠다 또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 신암동 주택인데요. 거의 뭐 6m, 한 5m 정도 되겠네. 빡빡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철길 옆입니다. 네, 거기서 뭐큰 재개발이 아니면 메리트가 있을까 싶은데 확인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지평수가 52평, 금, 아, 금평이 25평, 연면적이죠. 그 다음에 매매금액 사업에 나머지 뭐 세대 형황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세를 놓고 있는 그런 자체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주택 두 개로 해서 나오는데. 상당가는 769만원입니다. 마찬가지 동호동,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대지평수가 22평에 연면적 55평,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 원룸 두개에 쓰리룸 두개 토탈 합이 다섯 개 4억 1,500만원에 대출금 1억 3천에총 보증금 7,400만원, 월수익 200만원, 월이자가 43원 내면 155만원에 월세가 나온다. 뭐 나름대로 일단 메리트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좌측으로 해서 한 8m, 8m 정도 돼 보이네. 8m 정도 도로를 접하고 있는 뭐, 원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름대로 뭐, 재개발만 들어간다면은 향후 진짜 장기전으로 던져놔도 크게 뭐, 손색은 없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 이 정도면은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네요. 상업시역입니다. 상업시역이니까 아무래도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좀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았나 싶은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요게 원룸처럼 뭐, 지었는데, 1층에 부동산이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1, 2, 3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층에 부동산이 들어가서 이 건물을 아직 팔지 못했는 모양이네요. 다음 마찬가지 보게 되면은 방촌동 입니다. 방촌동 마찬가지 우측 도로는 뭐한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오래된 뭐 상가주택 그 정도 돼 보이는데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매매금액은 4억 2천 평당가는 977만원에 뭐 대지평수 43평, 연면적 23평 이건 뭐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래된 주택이면 그 연면적이 거의 적은 편인데 이상 2층으로 해서 매매금액은 4일천대출금 2억 5천. 네, 뭐 보시다시피 지금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일단 뭐 호반 찌그리 카면서 1층 상가고 뭐그 옆에 또 주택으로 뭐 같이 돼 있는 뭐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 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뭐 지금 이것만 봐도 이건 뭐 주택이 안 나오는데 뭐 사실 이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서구동 보겠습니다. 서구동 같은 경우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속집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4억 3천으로 나오는데 이쪽 도로나 뭐 이쪽 도로 만약에 이걸 물고 있는 뭐 도로였다면 이 금액이 나오겠나 한번 보겠습니다. 평당가는 674만원 매매 금액 4억 3천 대지 평수 63평에 연면적 28평 그리고 세대 현황 자체는 두각으로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 4억 3천 외에 뭐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자체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폭집시구는 가격이 조금 높은 것에서 지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뭐한 6m 도를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면 어, 뭐 오래된 주택입니다 오래된 주택인데 차한 대가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6m 라고 보시면 되고 오래된 주택 맞네요 그리고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사셔도 되지만 대부분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평당가는 674만원. 평균적으로 우리가 불과 1년, 2년 채안 됐을 때, 뭐 수승구든 남구든 평균적으로 8m 도를 접하고 있는 일반 주택들이 600에서 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게 10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아직 동구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0만원대에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균가가 6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 곳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전 금액에서 조금 올랐는 금액에서 금액들이 형성이 좀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효명동 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이 마찬가지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2층 주택 같이 보입니다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대지평수 41평에 연면 적3는 세평 그리고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매금액 4억 3천에 뭐 일단은 뭐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세대 현황 자체는 명확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평당가는 1,010만 원이네요. 600만 원 방금 얘기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또 효목동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1,000만 원 정도 아직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구 쪽에는 그래도 뭐 2, 3억대에 3, 4억대의 주택들이나 뭐 산가주택들이 그래도 좀 매물이 좀 많은 편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없고 수송구도 많이 없고 그나마 달서구나 아니면은 남구의 일부 조금 매물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매물들이 대부분 재개발이 되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제대로 좀 많이 받았다면 사실 대구의 분위기는 더욱더 좋아졌을 건데 많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